<웃음> 어, 이거는 하나씩 들어가고 있다. <웃음> 이거 저 이거. 응. 어, 이거 줘. 아, 이거 썼으면 안 돼. 응. 한 번만, 한 번만 해도 돼. 됐어. 빼. 음, 음, 음, 음. 잡고 응. 잡아. 이거 응. 응. 응. 잡 응. 잡 이제 됐어 <웃음> 테리야 테리야 <웃음> 그냥 불러봤어 엄마 어그러운 거야 아니면 여기 싱싱이 타러 온 거야 엄마 싱싱이 타러 온 거야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싱싱이 한 번도 안 타고 계속 먹기만 있고, 하네 아 이거 진지 오니야 하다이 영어로 뭐야? g a p o p e g a p 배가 <S> 스카이 스카이 응쉽어응해리전 저는 알았었는데 까먹었나 보다. <스케> 아, 스카이야 너의 집은 어제니 아, 하늘과 너의 집은 아, 어제니짝벨은 <웃음> <웃음> 진짜 비상시에만 누르는 거야. 이 뭐야? 땡 어? 빙빙 빙빙? 땡땡. 네. 이거 뭐가 이거뭐냐 이거 엄마 언니야. 이거. 언니인 거 나도 알아. 응? 뭐? <웃음> 이렇게 소리를 질러? 조그만 게. 응. 그, 어. <웃음> 내가 게 있어. 어, 뭔데? 사실 가 응. 목소리만 크면 다야 응. 어 응. 비상벨 비상벨은 어떻게 비상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? 비상벨는거니만면 비상시에만 어. 네, 정말 위급할 때만 네? 위급할 때만 누르는 거야 때만? 응 응급 때만? 어, 응급상황일 때만 응급상황일 때만 응. 엄마가 잊어버렸을 때응 엄마 잊어버렸을 때도 뭐지? 씽씽이 빨리 타 엄마가 응. 엄마가 만약 집에 혼자 돌아가면 없을 때면 엄마가 집이 혼자 돌아가고 철통이 없으면 어. 엄마가 없어질지도 몰라 맞아 그럴 때 눌러야지. 와서 눌러 눌러서 여보세요 그러면 일일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 그래서 응. 이제 이제 말하고 엄마가 응. 없어졌다고 그래야 돼어 연습 한번 해볼까? 누르는 척 엄마가 없어졌으면 어 이거 띵 눌러 여보세요 엄마가 잃어버렸어요. 어, 학생 몇 살이에요? 다섯 살이요. 이름은요? 장애리요. 거기 학교에, 학원, 어린이집에서 제일 예뻐요? 네. 그래요? 그럼 춤춰봐요. 네. 음, <웃음> <웃음> 어, 어떤 놈이? 아, 반짝, 반짝. 작은 별 아름답게 빛추네 첫쪽 안에 외서도 척쪽 안에 외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내네 잘했어요 그러면 앉어 앉아 안전? 앉아 안전! <웃음> 아니 앉아 앉아 아니 앉으라고 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앉아. 아어나 앉아. 일어나 일어나 차렷. 차렷. 열중샷. 일어나 일 <웃음> <경련의> 열중샷 어나 <웃음> 일어나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. 일어나 일어샷 뒤로. 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세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장태리, 차렷! 차렷. <웃음> 장태리, 장태리! <웃음> 장태리 차렷. <웃음> <웃음>